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발표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어, 발표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응? 취업준비생 분들이시던 뭐 강사분이시던 교수님들이던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피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어나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할때꼭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진짜 뭐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말이 빨라진다고 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좀팁좀 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알고 있어야 할것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긴장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긴장하냐면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어? 사람들이 막 핸드폰 보고 있고 막 떠돌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 발표 듣기 싫은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어? 내가 못 하나? 어? 내가 내가 볼품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는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 발표에 관심이 없거든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아니면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떠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뭐 학교가 학교라든지 학교뭐 교수님들이 계신다던가 하면 은 그냥 자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 싫어서 뭐 아니면 내가 관심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피곤하던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냥 아! 그냥 쟤네들은 그냥 내 발표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니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즉 사람들은 나를 그닥 관심이 없어 한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이 더 편해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 앞에 나을때막 사람들이 뭐할것 같다 뭐할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섰을 때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그런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흐름 같은 것들을 쫙 따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끊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윤입니다 아, 뭐였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러는 경우. 이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까먹어서 그냥 딱. 이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오게티라고 있잖아요. 오게티. 그 오게티가 뭐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인데 갑자기 에어컨이 나와요. 그러면 어떨죠? 그거 오, 그걸 보고 오게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게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왜냐.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오게티라고 딱 꼬집어 놓는 순간 아, 뭐야. 이거 퀄리티가 이렇게 너무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아진다라고 청중들은 생각하겠죠.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발표하실 때는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척을 하시면 안 돼요. 틀린 척을 하는 순간, 아, 쟤 틀렸구나. 아, 쟤 준비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틀렸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뭐 뭔지 몰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릴 것 같고 그리고 뭐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틀린 거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빼버려야 해요 그냥 쑥 넘어가세요 본인이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가면 사람들은 그냥 구다 관심 없이 음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꼭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 대부분이 무슨 경험이 있으시냐면 예전에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는 거야 막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했는데 아막 되게 창피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되게 망했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막 사람들 앞에 나서게 꺼려하던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음, 심지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 때요 예전에 예전에 말을 할때 필름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에? 필름이 끊긴다고?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되게 웃겼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면 딱 사람들 앞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저기 쫙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눈도 안 보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딱 내려왔거든요? 필름이 끊겼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어...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되게 좀 실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도 다음번에는 좀 발표를 좀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펜으로 쭉 적어뒀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생각과 그 느낌 나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번에 발표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를 상상을 하면서 아 그러지 말아야지 조금 더 침착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한테 한번 나섰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그 느낌을 계속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시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음.. 대략적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음..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것 같아 음.. 어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사람들 앞에 막상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긴장하겠죠 근데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떨림이 점차점차 점차 줄어들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누구나 누구나 잘하겠죠 그런데 어, 처음부터 다 못하니까 어, 만약에 내가 예전에 진짜 잘 못했던 경험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글로 적어 두시고 그거 다 나중에 다 피드백이라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나서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음나 이런 부분에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올라가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때꼭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음, 제 생각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뭐 이거보다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거 안, 안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긴장하지 않는 방법, 말을 떨지 않는 방법, 말이 빨랐던 사람들이 뭐 천천히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 저제 노하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음, 아래쪽에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발표 잘 하실 수 있게끔 스피치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매일 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